m o t h e r f u 리고 알았지 뷰는 별로 안 예뻐 안녕 내일 건스를 왔어요. 어지어지 oh, 어떡하지? Oh, 어떡하지? Oh, 어떡하지? 수건이 있고, 아이스 이거 옷 닮는 건가? 이건 가운인 것 같고 뭐죠? 바스 솔트? 소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칫솔인 것 같고 이건 뭐 붓인 것 같고 뭐 이건 화상품인 것 같고 뭐 이건 쓸 일이 없고 이건 쓸 일이 없어요. 드라이기 있네. 저기 이 다음은 녹조.. 그러면 여기 여기는 옷걸이 하 있는데 금고도 쓸 일이 없어요. 하나 꺼내도 에어컨인가? 컨셉. <놀람> 컵이 네 가지 있고 놓쳐. 소하고 클린딩. 아 포트가 있네 포트. 냉장고. 그 다음에는 물이 있어. 오케이. TV가 있어요. 옆에는 조그맣게 탁자가 하나 있고, 전화기 있고, 침대가 딱 있어요. 복신복신하네. 어, 그런 고 같아. 일단은, 이렇게 해서, 룸투어는 끝! 이거는 어, 먹었어요. 뭐. 어, 먹으려고. 버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로 샀고요. 어피입니다 했는데 냄새가 좋아갖고 약간 맥모닝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하고 있다가 점심 때맥주를술찌들이 먹는 건데 아, 뿌잉크를 먹고 싶은데 그냥 이걸 샀어요 어차피 있다가는 다른 거 먹을 거기 때문에 빠르있어요 끝! 귀엽지 않나요 이거? 지는 요거 되게 편해요. 일본어 아, 이열로. 혼자 하니까 되게 한적하네요. 일단은 지금 10시 59분이 됐고 무슨 맛료 먹지? 아, 아침을 먹고 생각을 할까요? 너무 무게 얘긴데? 커피 뭐지? 빼버려 <웃음> 어우 셔머시이머핀인데 고기랑 계란? 이랑 치즈? 엥? 찢어졌어. 음 아, 아, 꺼졌어. 아리 가. 예. 하지 지 니글리글한 거 먹었으니까 좀 약간 매콤 쌉싸한거 먹어야 될것 같아. 어, 지금 세다안 먹었어요. 와 c u papi muñeño mm, yeah. chu papi m u oh. n e 저는 밥을 시킬 거고요, 마라탕을 먹으려고 해요. 마라탕이 왔어요. 잘 포장이 돼서 왔는데 옆에 국물이 다새 있어. 그 녀석을 갖고 와 버렸어요. 이런 같이 먹을 거요열 번지니까 국물 나요. Hello motherfucker. 설 많아가지고 좀 남겼는데 이따가 배고프면은 다시 먹어야겠다. 응. 아, 이건 뭐 참치 커크로삐 뻥? 밥 먹고 셀카 찍으려고 화장을 다시 했는데 셀카가 안 나와요. 클랐어. 오데 건질 게 없어. 어떡하지? 근데 건질 게 없어요. 클랐어요. 그 조명이 짱짱한 이곳에서 지금 셀카를 건질 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 여러분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그냥 유튜브를 얼마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 일상을 보고 싶다 하시면 팔로우 해주시고요. 시즈니 팔로우 해주세요. 저는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있거든요. 시즈니 환영해요. NCT가 데뷔를 좀 한지 되게 오래 되기는 했는데, 저는 2018년?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 터치 딱 나올 그 시기. 내가 우연히 진이를 듣다가 그걸 이제 봤어. 약간, 래가내 취향이야. 되게 좋아. 약간 청량청량하고 뭔가 비트가 약간 내 취향이야. 아, 이거는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넣어야겠다. 바로 넣었어. 근데 목소리가 좋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 난 아, 해찬이 목소리 처음 듣고 진짜 완전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천상계의 목소리가 날까 처음에 뮤비를 봤고 처음에 태웅이가 나왔어요 이어서 재현이가 나오는데 그 하늘색 선글라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어떻게 너를 버텨낼지 몰라 이런 내 모습에 나도 깜짝 놀라 엔시티는 지금 막 앨범 스캇 뜯고 지금 언박싱을 아직 못 찍은 게 되게 많아요 이거를 올려 근데 이거 다 채워질때까지 기다려야 지갈거예요이 맞는거지? 무시가 너무 센디어 색깔 완전 이상해 이게 뭐야 제가 씨를 만나면서 하소서 뭐 그랬나봐요 생각을 못했네 실제로 보면 색깔 되게 째해서 이상하거든요 모니까 색깔이 더 이상한데? Oh my God. 이게 최선이었다. 더 이상 거품이 나지 않아.